내가 가진 데이터를 아무나 볼수 없도록 암호화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부터 양방향 암호화 방식, 그 중에서 하나의 키로 암호화, 복구화를 모두 하는 대칭키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대칭키 방식의 암호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평문을 암호문으로 바꿀 때 우리가 키를 사용하는데요. 저 키를 복호화할 때도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것이죠. 네. 대칭키 방식의 암호화를 구현한 구체적인 알고리즘들은 이렇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사용할 것은 AES라는 가장 유명한 대칭키 방식의 암호화 방법입니다. AES를 이용해서 암호화, 복구화를 해봅시다. 자 검색 엔진에서 AES인크립션 온라인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죠. 자 그러면... asencryption.net 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을 거예요 자, 그 사이트로 한번 들어와 보시고요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곳에는 여러분이 암호화하고 싶은 텍스트를 적는 거예요 mysecret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분의 그 비밀번호, 즉 키값을 적습니다 mypassword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128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어, 저 키의 어떤 복잡성인데 여기 있는 숫자가 높을수록 좋지만 숫자가 높을수록 컴퓨터 자원을 더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예. 저는 128로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인크립션 인크립트 버튼을 클릭하면 저게 뭐예요? 암호화한다는 암호화 한다는 뜻이죠. 암호해 볼까요? 자,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값이 만들어집니다. 저것이 바로 암호고요. 저 암호는 이 마이패스워드라고 하는 저 값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열어볼 수 있어요 자 한번 열어볼까요? 저것을 카피해서 마이시크릿이었던 저 부분에 암호문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입력했던 마이패스워드를 어, 키값으로 해서 복화를 하는 거예요 디크립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마이시크릿이라는 원래의 플레인 텍스트가 만들어 줬습니다. 박수! 여러분은 AES를 통해서 양방향 암호화가 무엇이고 양방향 암호화 중에 하나의 키를 이용해서 암호화, 복호화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축하해야죠. 박수!